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키에이지에 접속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인게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메일메일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가장 처음으로 출석창이 나옵니다. 출석 버튼을 클릭하면 누적된 일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아키라이프가 있는 계정이라면 왼쪽 하단에 위치한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탭은 별리별일이며 많은 초보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발혀라고 불리며 랜덤하게 나오는 일을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퀘스트가 나왔으면 3회까지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왼쪽 하단에 위치한 보상이 노동력 충전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충전제를 얻기 위해서는 5개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됩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몬스터를 처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저씨는 무이마리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라는 내용이네요. 가끔 바다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며 열자마자 완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바다에 있는 적을 처치하라는 것이 나오면 임무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다에는 몬스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넓어서 몬스터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겠다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특정 숙련도에 관련하여 노동력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끔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많은 노동력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고뇌 청동 조각 칼을 이용해 생산물을 가공하여 완료하는 것이 간편하며 제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영지 퀘스트를 통해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력이 소유한 영지가 없다면 가장 기초적인 재료를 가공해서 완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공에 관련된 노동력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경매장을 통해 암석을 구매하여 석재로 가공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영지 퀘스트는 정화지역 몬스터를 처치 불타는 통나무 혹은 광천수를 운송, 생산품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품을 제작하는 퀘스트를 활용하여 두 번째 벨케를 영지 퀘스트와 함께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지 자원 배급 조화 두개가 필요하므로 다른 두 영지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영지 퀘스트를 해야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짐을 제작하기 전에 꼭 별쾌와 동일한 숙련도인지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던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던전 내 몬스터 처치 혹은 특정 보스 몬스터를 잡으라는 내용이 나오며 던전의 난이도가 높거나 길이가 긴 던전이 나올 경우 인모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울보짖는 구렁덩이 막보 차치, 파괴의 요란 막보 차치, 향연의 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임무 교체를 합니다. 1인으로 입장이 가능한 던전 뿐만이 아니라 인스턴스를 통해 입장해야 하는 영원의 성과 나차 시가를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따라서 파티원을 구성하는 것이 귀찮은 유저라면 해당 임무가 나왔을 경우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점수가 낮아서 고대 던전의 몬스터를 잡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마을에서 멍때리고 있는 고장점 유저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퀘스트는 특정 지역의 무역 등 짐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대략의 노동력을 소모하라는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으로 노동력 충전제를 지급함으로 꼭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 대륙의 강력한 적 처치 등의 임무가 나오며, 동서대륙의 강력한 적 처치의 경우 납직만 진행하더라도 완료가 가능합니다. 특산품을 제작하기 전에 특재인지 아니면 그냥 특산품인지 꼭 확인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가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구지 혹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벨캐를 하는 김에 무역도 하면 좋습니다. 귀찮으면 제작대 앞에 버리고 가면 됩니다. 누군가 등짐을 주워서 팔아주면 우편으로 생산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멀리에 버리지 말고 제작 대 앞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개의 카스트를 완료하면 노동력 충전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 충전제는 사용하면 노동력 천을 채울 수 있으며 하루 동안 사용할수록 효율이 점점 감소합니다. 초보자들이 별캐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노동력 충전제를 하루에 하나씩 사용하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저씨는 아키를 시작하고 반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퀘스트는 특정 지역의 바다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라는 임무가 나오거나 낮진과 밤진 퀘스트에 관련된 내용의 임무가 나옵니다. 간혹 아켄을 처치하라는 내용의 임무도 나오며 이 경우 공대 단위가 아니라면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서 바다 벌레가 모여있는 지역을 찾았다면 해당 자리에서 다시 리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별캐 인물을 6개 모두 완료하면 성과의 대형 선물 상자 2개를 얻을 수 있으며 상자를 개봉하면 글피나드의 별, 명점 물약, 생활점수 물약, 키리오스의 혼장 중에 하나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자를 얻기 위해 바다에서 몬스터를 찾아다니며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별캐를 5개만 완료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Good.